가믄 가믄 뭔소리야? 동그랑땡 오라고 아, 김치 닭가슴살 동그랑땡을 어, 개운하게 하기 위해서 김치 넣고 할거야 잘게 일단은 썰어야 돼 고기를 다져주세요 다지게에다가 넣고 다져도 되는데 여기저기 묻히기 싫으니까 후추로 살살살살 이렇게 좀 뿌려주고 소금도 조금만 넣어주고 맛으로 조금만 한큰술만 일단 좀 이렇게 밑간을 좀 해줘야 돼. 재워놔. 응, 이렇게 좀 재워놔야 돼. 김치 썰어서 썰 동안에 이게 돼지고 기 이게 닭고기가 자꾸 돼지고기라 그러냐? 닭고기가 280g이야. 그러면 김치도 280g, 일대일로. 김치가 좀 많이 들어가지, 좀 칼칼하니, 응? 느끼하지 않고 맛있으니까 잘게 다져야 돼 이거. 다져주세요. 고기도 입자가 고우니까. 김치도 거기에 맞춰서 다지는 거야. 꼭 짜야 돼. 파도 곱게. 파란 쪽이 좀 들어가야 거기가 파란이 좋으니까 파란 쪽으로. 이파리는 미끄덩거리니까 이파리는 넣지 마. 파가 좀 많이 들어가면 좋아. 파가, 파리 잘안 된다. 반개 정도 파. 마늘 좀 넣어주고, 생강도 좀 넣어줘야지. 생강도 조금만. 계란도 하나 넣어주고. 감자 전분을 좀 넣어줘야 돼. 두부는 안 넣어. 설탕도 반만. 그래서 두부도 넣으면 되는데, 아 두부는 안 넣을래. 김치하고 막냥 넣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아, 맞아. 당근도 좀 내야 되는데, 당근 참기름도 약간 또좀 넣어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밀가루 씌워서붙침 계란잎 해야 되는데, 난 그냥 붙일 거야. 이게 너무 묽으니까, 그냥 수저를 이렇게 해야 돼. 음. 한입 크기로. 이게 숟가락 이렇게 만들어야 돼. 마트에서 음. 마트에서 판 것처럼 하려면은 한번 쪄야 돼 찜기에다가 그렇지, 이걸. 한번 쪄야 돼. 쪄가지고 밀가루 묻혀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찌기 싫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오븐에다가 하면 안 되나? 응. 오븐에다가? 오븐에다 도 살짝 익히면 되지. 살짝 익히면 위에가 탈래나 밑에만 익으면 되나? 아, 타기 전 탈지 않게 해야지. 좀럼소까 줄여야 되나? 좀 줄여. 은근 히 익어야 돼. 참으로 줄일게. 다 음. 익었네. 은근 히 익혀야 돼. 아 이렇게 맛있게 다 익었네. 이렇게 닭가슴살 김치 동그랑땡. 김치, 김치 닭가슴살 동그랑땡. 김치 닭가슴살 음, 이거는, 동그랗대. 이거는, 이거는 뭐냐, 뭐지 그거 다이어트 식품이지. 닭가슴살 일부러 닭가슴살 먹잖아. 음. 명절을 이렇게 먹도 되냐 그러면, 여기 뭐냐, 명절 음식이 너무 늦게 하니까 이게 김치 들어간 거 깔끔하니 칼칼하게. 술을 안 끝났으면 진짜 끝내주는 술한준데 응가? 응. Come on, 뭔 소리야? 동그랑땡 오라고. 네, 음, 너무 탔네. 너무 탔어? 응. 음. 근데 이런 게또 맛있어. 바삭바삭 해가지고. 음. 딱 좋게, 딱 좋네, 색깔은. 이렇게 좀바짝 부어진 것도 있어야 돼, 몇 개씩. 마지막 <웃음> 마지막 <웃음> 음, 마지막이에요 이 온도가 잘 맞았네 음, 딱 좋은데? 음, 딱 맞춘대로 온도가 계속 유지되니까 음. 딱 좋은데? 자, 아,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그랑땡을 맛있게 만들었네 누가 또다 먹을지 모르겠지만 <웃음> 이렇게 만들었네. <웃음> 너무 많이 만들어, 조금씩만, 조금씩만 만들으라니까. 응? 어, 내, 뭐, 갖다 줘볼까? 갖다 줘야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또. 갖다 줘야지, 다. <웃음> 다 갖다 줘버려, 그냥, 이거. 응. 다 먹으면. 누가 먹어? 다 먹어, 이거를. 야, 우리가 다 먹으면 금방 먹어. 안 먹으니까 그래, 왜. 술 먹은 응. 사람들 진짜 금방 먹어보지. 갖다 줘, 그냥. 너무 많아. 뭐, <웃음> 여기는, 응? 고추는 파란 것도 올고 빨간 것도 넣었어. 괜찮네? 요거 요것도 이쁘잖아. 응. 요것도 이쁘고, 요고, 렇게 하니까 이쁘잖아요. 그죠? 응. <웃음> 이거 떼내붙 고추. 살짝 올려. 근데 먹어버릴까? 응. 음, 맛있는데. 맛있어? 음. 시원하네. 아, 김치 있어서 그러지? 깔끔하지. 칼칼하지, 음. 응. 어, 두 조각 먹었는데 좋네. 응. 음. 불 끄고, 이거 불 끄고. 자, 이렇게, 그, 어, 닭가슴살로, 이, 저기, 담백하게, 아, 김치 넣고, 느껴야지 않게 이렇게 붙여봤어요. 근데 이걸 한번 쪄가지고, 계란 씌워서 붙이면 더 맛있는데, 그냥 붙였네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익, 익혀서 먹음, 먹기만 하면 되니까. <웃음> 입에 들어가면 땡? 어, 입에 들어가면 땡이니까요. 음. 어, 막 그렇게 쫀득거리진 않아요. 닭, 닭살이 포글포글하니까 쫀득거리진 않은데, 담백하고. 부드러워, 되게. 어. 음, 어, 그리고, 이기 먹자. 이제 먹자. 이제 먹 맛있는데? 자 이제 먹자. 이제 먹자. 이제 먹자. 이제 먹자. 이제 먹이바이와이게 확실히 그게 느끼한 먹자. 이제 먹네 이제 먹자. 이제 먹자. 이제 먹자. 이제 먹자. 이제 먹자. 이먹어 이제 먹자. 이제 먹자. 만들어서 그러먹 맛있는데